네, 안녕하세요 팀 제로 엑시아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서비스 하고 있고 개발 진행 중인 크립토 매니저의 새로운 기능인 바이빗에서 지정가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그 기능이 이번에 좀 새로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좀 원했을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능이냐면 저 본인이 이 가격에서 지금 현재 8272 달러인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이 정도 8200부터 8200부터 뭐 예를 들어서 8100까지 내가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오른쪽에 크립토 매니저 보이죠? 보이면 바이빗, 바이빗 거래소 바이빗으로 들어갔을 때 지정가 분할 매수, 지정가 분할 매수 그러면은 매수 시작 가격 8200부터 매수한다고 칩시다. 8200. 8200부터 매수 끝은 8100까지. 8100까지. 했을 때, 고정되어 있습니다. 10번씩 나눠서, 10회로 나누어서, 어... 계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계약수를 한 500개로 하면 한 50개씩 들어가겠죠. 5 0 0계약을 분할해서, 총 계약이 5 0 0계약을총 분할해서 한다. 라고 하면, 여같이요. 오른쪽에 자동으로. 그리프터 매니저에 50 계약씩 나눠서 10 계약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200부터 8100까지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는 본인 세팅되어 있는 기본 레버리지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총 계약이 500개를 10분할 해 가지고 시작과 끝으로 해서 10분할해서 세팅이 된다는 점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이제 팀제로 회원님들, 레퍼럴, 레퍼럴, 팀제로 레퍼럴 가입한 레퍼럴 회원님이랑, 그리고 저희 유료 프라이빗 회원님들에게는 기본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